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요내 남자친구에 대해서 서운하거나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분명 단순히 그냥 서운한 정도라면 넘어가 보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 정도가 자꾸 심해지다 보면 요이 관계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내가 직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요내 주변에 나하고 가까운 지인들이나 친구들에게 내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내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해결이 되셨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애의 고민을 내 주변 사람들, 내 친구들에게 할때 내가 혹시 잊고 있거나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나는 어지간한 문제로 내 마음이 잠깐 힘든 것 가지고는요. 내 친구나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해보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고요 어떤 경우는 일정 부분 결론이 도출된 상태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무거운 마음이나 일정 부분 도출된 결론이 실수를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어떤 걱정 때문에 조언을 구해보시는 거겠죠 그럼 그때 요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친구, 그 지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적어도 내가 지금 조언을 구하려는 것은 요내 남자친구에 대한 문제니까요 그 친구는 아마 우리 둘 사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일 거고요. 내가 느끼기에는 내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니까 나와 아주 가까운 친구일 경우가 많겠죠. 나와 아주 가까운 친구라는 말은요. 어쩌면 이미 내 편에게 내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화 끝에 도출될 것은 어쩌면 뻔하게 정해져 있는 걸 수도 있다고요. 내 편은요. 내 편을 들게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 친구는요. 나의 친구기 때문에요. 나라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도 힘들고 괴로운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도요 내 남자친구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내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 편을 들기 위해서 내 친구는요 내 남자친구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들을 잘못된 거라고 부족한 부분이라고 우회적으로 말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좀 껄끄러워하는 친구라면요 나라는 사람의 사기를 좀 높여주자 라는 생각으로 내 남자친구에 대한 험담을 하지는 않지만요 그와 크게 차이 없는 메시지를 나한테 전달해요 네가 뭐가 아까워서 그런 사람한테 연연해 라는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는 순간에 나라는 사람은 분명 위로를 받기는 할 거예요 순간적인 위로예요 나는 또 순간 내 자존감이 살짝 높아지기는 해요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는요 이 높아진 자존감을 자꾸 유지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 말대로 또이 관계를 끝내는 게 맞겠다는 라 생각이 들죠 근데 나는요 끝내기가 어려워요 나는 사실 끝내러 온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안 끝내고 싶어서 온 건데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두려운 마음에서 온 거라서 어쩌면 내 친구가 요 이런 내 마음을 말려주기를 바랬을 수도 있죠 내 친구가 내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나를 칭찬해 주고요 그 사람을 좀 깎아내리는 말을 할때 나는 제법 통쾌했나 봐요 그래서 내 표정이 제법 밝아 보였나 봐요 그걸 보고 있는 내 친구는요 얘가 이런 말을 들으니까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더 강하게 나란 사람의 길을 높이기 위한 행동들을 할수 있죠 근데 듣다 보니까 요 자꾸 내 친구가 내 남자친구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말을 하니까 또 마음이 속상해져요 자꾸 도가 지나쳐서 안 좋은 사람이라고 확정을 짓거나 너무 과하게 측켜세워서내 마음속에서도 요 그런 놈하고는 안 만나는 게 맞겠다는 라 확정적으로 몰리게 돼요 이게 우리가 조언을 구할 때첫 번째로 저지르고 있는 실수거든요 객관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서 물어봤지만요 나는 이미 객관적이지 않은 상대를 선택하면서 객관적인 이야기를 구하려고 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 거죠 내 친구는요 이미 내 편이고요 그 친구는요 내가 안 힘들었으면 좋겠고요 나를 위하고 있으니까 내 남자친구에 대한 평가보다요 내 기분이 어떻게 변해가느냐가 내 친구에게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은요 내가 내 친구나 지인들에게 어떤 서운한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을 때요 나는 사실 내 스스로 객관성을 좀 잃은 상태거든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질문하기 위해서 감정을 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요 나는 무거워진 상태에서 감정을 조금 뺀 거지 일반적으로 평온한 상태는 분명 아니에요 분명히 나는 서운한 감정을 뿜어낼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그걸 나만 모르고 있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내 지인들은 다 알고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내 입에서는 요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안 좋은 사람이다 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나만요 근데 내 친구들은 요 내가 지금 말하는 말을 듣다 보면 요 나라는 사람의 말에 설득되게 되고요 그 감정에 같이 동요가 되다 보니까 내 말을 다 듣고 나면 요내 남자친구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만 했으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내 남자친구가 참안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긴다는 걸 나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 내가 내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내 친구들이 이미 나라는 사람에게 설득이 됐어요 네 남자친구는 나쁜 놈이 확실해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는 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설득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 친구들의 의견을 지금 귀담아 들어보려고 해요 내가 내 입으로 내 감정으로 내 남자친구는 참 나쁜놈이고 쓰레기고 그렇게 다 말해버린 상태에서요 그런 말을 다 들은 상태에서요 내 친구들은 이미 내 아픔을 다 느꼈는데요 그렇게 아픈 걸 보면서도요 조금 더 아프고 견뎌보라고 모험을 해보자 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내 친구들은요 그런 책임을 자기가 떠안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힘들어해서 결론적으로 안될 수도 있는 것을 욕먹어가면서까지 책임져주려고 하기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처음에 내 남자친구에 대한 객관적인 평을 들어보려고 한 건데 내 남자친구를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요내 친구가 나한테 조언을 해줬어요. 너희들 빨리 헤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준다고요. 그러면 이제 예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내 남자친구와 내가 처음 사귀었을 때요 나는 내 남자친구를 이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줬어요 그때 요이 친구가 내 남자친구보고 참 멋있는 사람인 것 같다고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한테 잘해주냐고 물어보기도 했었고요 너도 그 사람 많이 좋아하냐고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다고 했죠 그때 내 친구가 나한테 축하한다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좋은 사람 만난 것 같다고 말해줬거든요 그게 나는 그때 상당히 객관적으로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나는 요내 남자친구에 대한 칭찬만 그들에게 늘어났었어요 그리고 내 표정과 목소리에서는 요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남자친구 때문에 행복하다는 기운들을 풍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요내 표정과 말을 들으면서 내 친구는 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또 간파했겠죠 근데 그렇게 말했던 그 친구가요 지금은 요이 남자친구하고 헤어지는 게 맞겠다고 라 말하고 있어요 너라면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네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어쩌면 내가 하고 있는 착각은 요그 친구가 우리 관계를 처음부터 봐왔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가 예전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객관적으로 그게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반대로 요그 친구는 그냥 처음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느낌에 대해서 동조를 해주는 정말 그냥 친구인 걸 수도 있거든요 내가 내 입으로 내 남자친구를 칭찬해 줄 때는 그런 것 같다고 믿어줬고요 내가 내 남자친구를 욕하고 비난할 때는 요 나쁜 놈이라고 동조해 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또내 친구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나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주대 없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 친구가 나를 무성의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 내 남자친구의 모습은요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전하느냐에 따라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걸까요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조언을 구하러 갔는데 내 친구가 요내 편을 드는게 아니라 남자친구 편을 든다면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나는요 어쩌면 그렇지 않다고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내 친구를 설득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다가 우리끼리 싸우게 될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이 잘 관철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 친구가 우리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답답하니까요 그 친구는 분명히 조금 더 견뎌보라고 했거든요 니네 오빠 그런 사람 아니고 네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진짜로 나한테 조언을 충언을 해준 걸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 친구가 자꾸 참고 견뎌보라고 하니까 내 마음이 또 위로를 받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드니까 그 친구의 말과 반대로 하고 싶어지고요 그 친구의 말대로 하지 않고 결국 그만뒀는데요 그렇게 그만두고 나서는요 당연히 그 친구에게 고마워할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내 남자친구에 대해서 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부정적인 결론으로 몰아져 갔었는데 만약에 내가 그 남자친구하고 다시 만나게 됐다면요 그 친구와 대립했던 내가 조금 민망해지기도 하겠죠 그리고 어쩌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내 친구가 내 남자친구를 믿어준 것보다 내가 오히려 내 남자친구를 더못 믿어준 꼴이 된 것도 맞겠죠 세 번째도 한번 살펴볼게요 내 친구와의 대화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결론으로 내 남자친구를 결정했는데요 그 이후에 내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잘 정리되지 않거나 그 남자친구가 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오다 보니까 내 마음이 휘청이거나 그 남자가 나를 설득해서 다시 잘 만나게 됐다면요 그때 나한테 부정적인 조언을 해줬던 그 친구의 입장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그때는 말을 바꾸게 될까요? 아니면 잘 만나고 있는 내 남자친구와 나 사이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던지면서 우리 둘 사이가 갈라지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근데 내 마음 속에서는요 앞에 상황은 어찌 됐든 기왕 다시 만나게 된 거니까 잘 만나봐 이게 또 어쩌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죠 내가 분명히 그때 얘기했다 너 이렇게 하다가 후회한다고 난 책임 안질 거니까 네가 알아서 잘 만나봐 라는 말은요 어쩌면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죠 이 모든 상황들은 요 사실 내가 필요로 해서 요 원해서 만든 거거든요 나는 내 입장이 너무 심각하고 혼란스러워서 도움을 요청한 것 뿐인데요 내가 했던 행동 때문에 내 친구도 자기 입장이 분명 곤란해져요 그리고 내 남자친구는 요 어쩌면 영문도 모른 채 나중에 내 친구를 다시 만나고 이야기하는 게 어색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남자친구에 대한 조언을 구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고요. 나란 사람을 가장 잘 모르는 사람에게 구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남자친구에 대해서 정말 조언을 구하고 싶다면요. 남자친구에 대한 험담을 말해서 그런 생각을 들어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남자친구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해서내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게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언을 구할 거라면요. 그 사람 나한테 참 좋은 사람인데 나한테 이런 부분 참잘하는데 근데 이럴 때 내가 좀 이런 기분이 들어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생각이 많아져서 이런 정도의 감정으로만 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될 거라면요 험담을 하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거라면 차라리 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객관적인 평을 들어보는 게더 나을 수도 있죠 우리는요 조언을 구한다고 하면서요 내 남자친구의 행동에 대한 불만적인 감정들을 표출하고요 나쁘다라는 확신을 조언을 구하는 상대에게 던지면서 내 친구를 궁지로 몰고요 나도 궁지로 몰려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참 못된 사람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가끔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요 조언을 해주는 사람 입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조언을 해주는 사람 입장이라면요 조언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조언을 듣고 싶은 사람 입장이라면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구해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조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친구의 기분만 맞춰주려고 하다 보면 그건 조언이 아니라 그냥 단순 위로일 수 있거든요 편들기일 수가 있겠죠 조언을 또 구할 거라면요 객관적인 자료를 상대에게 줘야 객관적인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데 내 감정적인 것들은 다 던져놓고 객관적인 평을 바래서는 안 되겠죠 내가 조언을 구할 땐참 힘든 마음이고요 무거워지니까 내가 온전한 판단력을 갖기가 어려운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내가 경황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이성적인 판단을 필요로 해서 그런 조언을 구해보려고 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 위기를 잘 모면해야 되는데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너무 쉽게 큰 실수를 저지르다 보니까 조언을 구하기 전보다 더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